다음은 IBM 맥시모 설비관리 시스템을 통한 중요설비 점검 및 설비관리 비용 절감 방안에 대해서 김태용 전문님께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전문님. 네, 예. 비전IC 김태용입니다. 어, 앞서 맥시모 어플리케이션 수트에 대해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그 연장선상에서 AI 인공지능 학습을 활용한 음성인식 엔진을 접목한 모바일 설비 점검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설비관리 비용 절감, 중요설비 점검관리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보시는 화면은 포스코 ICT의 AI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술을 저희 비전IC의 맥시모 스마트 안드로이드 앱에 접목시킨 사례입니다. 어, 동영상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모, 일반적으로 모바일 작업 진행은 점검 작업 조회, 그 다음에 선택, 작업 내용 확인, 점검 결과 입력 순으로 진행됩니다. 점검을 시작합니다. 테스크 번호를 말해주세요. 테스크 10번. 테스크 10번 값을 말해주세요. 3.4 입력. 3.4 입력되었습니다. 메모 시작. 메모를 시작합니다. 부하측 베어링 온도 측정 정상. 확인. 메모를 입력합니다. 카메라 시작. 카메라를 시작합니다. 작동 상태 저장. 확인. 카메라를 종료합니다. 태스크 60번. 태스크 60번입니다. 정상 입력. 정상 입력되었습니다. 메모 시작. 메모를 시작합니다. 쿨링팬커버 결합상태 정상. 확인. 어 보시다시피 한글 및 영문이 인식되는 것을 확인하셨죠? 어 전문적인 설비 관리 용어는 영문과 한글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전문적인 이런 전문적인 설비 관리 용어는 어 AI 사전에 저희가 어 AI 인공지능을 통해 어 그대로 맞추어서 학습한 것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인식하여 대응을 할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어, 향후 AI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설비관리 영역에서도 점점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설비관리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크게 설비관리 비용은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으로 나눠지는데 어, 고장 수리를 한다던가 점검을 한다던가 하는 작업 수행 비용을 직접 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간접 비용은 설비 관리를 하는데 드는 시스템 운영,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 보고서 작성 등의 작업과 직접 연관이 없더라도 반드시 필요로 하는 비용입니다. 위와 같은 설비 관리 비용 요소를 바탕으로 어떻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장 분석 강화입니다. 어, 대부분 회사에서는 고장이 발생하면 빨리 고쳐서 생산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만약 이후에 고장 원인에 대한 근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반복해서 고장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유지보수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후 보전 체계에서 예방 보전 체계로의 전환입니다. 어, 예방 보전은 고장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따라서 고장을 최소화하는 것이 예방 보전의 목적이고 예방 보전을 한다 하더라도 보다 효율적일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 TBM에서 UBM 혹은 CBM으로의 전환 혹은 TBM 주기 늘리는 것들, 그다음에 잠재적 고장 예방 강화 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어, 자재에 대한 적정 재고 관리입니다. 설비가 고장이 났을 때 신속히 자재를 교환해야 하겠죠. 그런데 자재가 없다면 생산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고장을 대비하기 위해 자재를 과다하게 사놓는 것 자체가 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최적 수량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식 공유입니다. 유지보수 작업은 설비 매뉴얼과 도면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오랜 경험과 설비에 대한 지식, 그리고 여러 사람이 지식이 공유된다면 보다 나은 작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 다음으로 설비관리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비관리 활동은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작업의 결과를 분석하고 그런 분석을 통해 어, 토대로 근본 원인을 개선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설비관리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중 설비, 아니, 그 중에 어, 상태관리 작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린 후 실제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상태의 관리 작업은 단계별로 보시면 어, 설비에 대한 측정점 및 정의하고 그 다음에 등록하는 단계 어, 등록된 대용 데이, 그러니까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는 단계 입력된 데이터를 실시간 확인하는 단계 마지막으로 담당자가 점검값과 기준을 비교하여 분석하는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활동들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고장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기초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면관리 역시 CBM 활동과 유사하지만 하나의 측정값을 관리하지 않고 여러 측정값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데이터를 얻는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연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IBM 통합 설비 관리 솔루션 방향과 IBM 맥시모 설비 관리 시스템을 통한 중요 설비 점검 및 설비 관리 비용 절감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